하나, 둘, 셋, 모아! 반갑습니다. 모험생입니다. 지금은 설날 당일 새벽 2시경이고요. 왜 찍고 있느냐? 보시면 알겠지만, 은제 채널 구독자가 9,999명 곧 만명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새로고침 한번 누르면 만명으로 넘어가 있겠죠. 자, 가봅시다. 아, 씨, 떨리네. 어?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. 자, 한번더 합니다. 한번 더, 한번 더. 오케이, 돌아왔구나. 돌아왔구나. 음, 그래,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슬 지칩니다. 아, 씨, 이번, 이번에 해보고 안되면 그냥 접어야지. 아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아 차라리 이럴 시간에 부계정을 하나 파는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갑니다 짠짠 축배를 끌어라 아무튼 사르르 기념해서 이렇게 짧게 찍었습니다 바로 편집해서 올릴거고요 즐거운 선날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절 한번 올리고 끝내겠습니다